저기요 저기요 내 치마에 걸리셨어요. 아놔주세요. 왔다. 이렇게 집에 눈이 오네. 지금이 몇월이더라? 지금이 몇월이지? 백설아? 근데 왜 여기 왜 눈이 왔지? 오. 어우... 야 니네 셋다 일로 와봐 셋다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앉아 앉아 아니 그 <웃음> 거기 앉지 말고 여기요 저기요 저 보고 앉으세요 여기요 저기요 저 보고 앉으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제발 들어오고 계세요? No. 저 이게 뭐예요? 아, 왜? 즈 여러분! 아니 그렇게 앉지 말고 저를 보고 앉으세요. 아 저기요! 아 저기요! 저기요 여러분! 앉으세요. 앉아. 어디 가세요? 너도 렇게난리가 났었어? 너, 이리로 와 봐. 이리로 와 봐. 내가 사고 뭉치. 엄마 봐. 엄마 봐 봐. 엄마 봐 봐. 뭐한 거야, 지금? 뭐한 거야, 지금? 아, 틀려. 아, 빨리! 려 짜식이. 너 어쩌라고, 이거? 이거 이제 안 돼. 안다. 안다 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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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기시는 거예요? 왜 왜? 에? 에? 미미. 에? 이그 뭐야 이거? 누웠어? 어? 이몇월달이야이6월달인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. 진짜 다네 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